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거에서 장현국 의원이 후반기 의장 후보에, 민주당의 대표의원에는 박근철 의원이 당선돼 후반기 민주당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현삼 의원과 조광주 의원, 장현국 의원의 3파전으로 뜨거웠던 의장선거는 1차 투표결과 과반 확보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통해 장현국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제가 삐지않는 비린돌이 되는 의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의원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황 선출 방식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확정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가운데 도불어민주당 의원이 132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경선에서 당선된 장 의원이 의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경기도의회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의원에는 박근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법률 개정 중앙당과 도당 각 위원회에 도의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위상 격상에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132명의 의님들 원 후회하자 지않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대 후반기뿐만 아니라 11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가 되도록 큰 울타리가 되도록 대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의님들에게 원 어, 정치를 제대로, 정책을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고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그 일자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대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세순내부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도전이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B 조정우입니다.